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57페이지 15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이 여자가 가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종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또 뵙고 이번 주뵌 분들 반갑고요 지난주 못 뵙고 한 2주 3주 만에 뵌 분들 더 반갑고 할렐루야 영상으로 어, 집에서 또할수 없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새날 교우들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한번 반갑습니다 라고 환하게 한번 반가움으로 우리 한번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김수곤입니다 그런데 저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김수곤은 과연 누구일까? 김수곤은 무엇일까? 또 무엇이 김수곤일까? 제 모양과 제 모습이 김수곤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머리,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김수곤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 물론 그런 것도 나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물론 될수 있겠지만 외모나 생각이나 직책과 자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뭐 짐작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데는 아마 턱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답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나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가 나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또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강국한 의조로 이렇게 군면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저 말씀을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라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아지도록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하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가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요 당신은 아주 현명한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소? 율법에서는 이런 자를 돌로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소 어떻게 해야 되겠소? 자, 왜 하필이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하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 여인을 예수께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거 확인한 것보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끈수를 만들려고 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함정이었던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현행범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데리고 온 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여자를 용서해 주어라 그녀를 살려 주어라 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 죽이라고 그게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늠죄를 이스라엘에 더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차라먹을 듯이 째려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뭔가를 손으로 쓰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떠난 일이 있을까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착심하고 다가온 이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말 한다고 해서 순진하게 돌 내려놓고 떠나갔을까? 저는 사람의 본성이 지금도 뭐 완악한 본성들이 강하지만 그 시대나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예수님 한마디에 다 쩔쩔 메고 그랬을까? 뭔가 땅바닥에 쓰셨다고그랬는데 그런다고 어떻게 다 가버렸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출석가들은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아요 예수님 말씀에 영적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돌을 든들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조석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썼었는데 그가 그게 그 아마 그게 모인 사람들의 죄를 다 썼을 거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앞에 돌들고 화내고 있는 이 사람 죄를 또 너도 가늠죄에 졌잖아 허, 뒤에 있는 당신, 당신은 또 도둑질했잖아 어, 이렇게 예수님이 쭉 써내려가는 걸 보고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이 땅바닥에 하나씩 하나씩 쓰시는 걸 보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만 질림을 받고 돌 던질 음두를 못 내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정황으로 보면 일기가 있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그 여자는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괴계를 예수님은 지혜와 능적으로 잘 이겼다 이렇게만 읽혀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하게 비난하고 책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 상정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정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적은 없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거르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규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사람은 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은그 여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내십니다. 그 여자를 살려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근데그 많이 아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죽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셨어요?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살려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 안에 살리는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영과 살리려고 하는 영. 죽이는 영과 살리는 영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영이 그사람들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라고 하고 죄를 들추어내어 영원히 매장시켜 버리라고 하는 영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를 살려내시려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나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지금 이번에 20대 대선을 치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온통 살리려고 하는 영보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징지하고 들춰내고 비난하고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가지고 그냥 매장시켜보려고 하는 온통 사회 분위기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가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영어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후보, 뭐, 그걸 찍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좀다 여러분 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영들, 그런 분위기, 그런 영성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요 살려려고 하는 영보다 죽이려고 하는 영이 더 많이 내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사실 이 가늠한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가늠한 여자와 똑같이 아마 사방에서 돌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난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뭐 그런 사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니에요 난 전혀 죄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덜 추워내서 덜 추워내서 정지하고 깔아 뭉겨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역사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구약의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에 그 우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나라 운명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나라와 민족이 문제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사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이 문제예요 이 나라 우리 정말 엉망입니다 막 견딜 수가 없었어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도 없고 타락하고 방탕한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잖아요 영광 중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자기의 정말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자 그는 꼬꾸라지면서,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란 것. 내가 그렇게 문제를 안고 산다는 자기를 하나님 뵙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 나라가 문제였지,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은 절망하잖아요. 절망하죠. 마귀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지하고 비난을 받게 하고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걸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얼마만큼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감사해주고 끝까지 살려주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보면 만약에 돌던거 그것이 더 죄가 되어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구원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흐물밖에 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잘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유교적 성량이 강하기 때문에, 유교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 사고를 할 경향이 다분히 많습니다. 예. 법으로 다시리려고 그러고, 맞냐 안 맞냐를 계속 분별하가면서 정지하고 치리하려고 그러고, 구분하려고 그러고 난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향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다분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여러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제 말이었어요. 일제 말. 오래전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의 임 장노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불신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게 교회에서 당시에 큰 난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주일 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치리하던 때였으니까 장로님의 아들이 불신 자매하고 결혼을 한다 이건 당시 분위기로선 도저히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고 그것도 장노님의 아들이 그렇게 한다? 말이 안 되었어요 온 교부들이 볼 때같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에게 그 장노님 치리하셔야 된다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예 치리를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아니 그러자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징결을 하시나 그동안에는 장로님 눈치를 보다가 미루다가 아, 이제는 칼을 뽑는구나. 아싸. 이런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시나 다 지켜보는데 어느 주일날 설교를 끝내고 간고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 그로 인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청년에게는 사실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고 그 손님 장노님이시고 그러나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교회 목사인 저입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죄를 짓 거라면 세상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신앙으로 지를 죄를 지었다면 그건 육신의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겠지요. 왜요? 믿음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아버지가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강단의 설교와 치리 행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근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는 강단에서 내려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장로님과 아들이 목사님께 가서 왜 내려 오시냐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올라가시라고 그런 데 아니요.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내려와 앉으셨어요. 그때서야 이 교인들의 마음에 야, 이것이 서로 판단하고 정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 다 죄가 있는 거지. 누가 특별히 죄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교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교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마무리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당신이 한상 한사, 한삭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남의 흐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의 영으로 대하지 못한 것,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큰 회개가 일어났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도 서고 사랑의 법도 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요 우리 중에 또 우리 주변에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영과 살리려고 하는 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죽이라는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면 안되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마음인지 어떤 것이 주님의 영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영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벌 내는 건뭐 그거 뭐뭐 뭐 대수라고 뭐 그게 뭐 별일 아니잖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화낼만 하니까 화내는 건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화낼만 하시니까 다 화를 내셨습니다 만약에 화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화를 다스리지 화로 다스리지 아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거 고쳐야 하지요. 그런데 화를 내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휘둘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비난하고 종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진정한 회개는 정죄와 비난으로 화를 내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매로 고쳐지는 사람은 매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어서 비난한다고 그 사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 그것만이 답인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막 도망치듯이 사라지자 여자만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물으셨어요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자 주님의 이 음성을 한번 여러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야! 이렇게 이런 음성이었을까요? 여자요 얼마나 그 음성이 부드러웠을까요? 한없이 자로 정말 죄인을 불쌍히 이기시는 주님은 이제 죽을 처지에 놓인 여자를 참으로 가엽고 불쌍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가 이제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이 여인이 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동안에 예수님이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벼이 다루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실을 보고는 예수님이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아닌가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6개월 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분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차 있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자여, 네가 범한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마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마 그러니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여자는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십자가의 놀란 은혜와 공로를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달려 계실 때 아마 저는 이 여자는 분명히 그 십자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임하시자. 그 여자를 감동시키자. 드디어 눈이 열렸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맞을 돌맹이에 그분이 맞고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죄를 쉽게 용서하셨다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쪽에서는 아,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희한한 방법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는 쪽에서는 생명을 그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용서하신 거예요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돌로 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생명을 건는 행동이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쉽게 용서하는 것이며 어떻게 쉽게 죄를 다루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고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쉽게 용서받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하시는 용서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고 용서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쉽게 용서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와 안에 있으면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이 은혜 뒤에는 의인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너무 부패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쉽게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갈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만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데도 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주님의 속능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죄를 용서받은 이 여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요. 그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은혜를 바로 똑바로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죄 짓는 생활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여자를 붙드는 이상 쉽게 재짓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세요 저도 그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래 지으실 때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셨죠?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뇌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 어째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수 있는 겁니까? 가늠하다가 죽을 뻔했던 이 여자가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너 가늠했지 그렇게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않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림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성화입니다.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성화를 보면 한 빛이 한가운데 엎드린 여인을 둘러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은 너무나 환하고 밝고 따뜻합니다 바로 이빛 안에서 그녀는 용서를 경험하고 새 인생의 출발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또 다른 용서 받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용서받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승과 함께 이제 이 여인은 일어서서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님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고만 한다면, 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고 품어주고 풀어주는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넣어주시고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마귀 역사에 속으면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해초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살려주는 자로서 임받아야 돼요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다루고 계세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주님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제가 살려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품어주는 자, 풀어주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품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세상은 죽일려는 영어로 가득합니다 비난과 정죄와 비판이 난무한 세상이고 우리 또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죽이는 망의 역사에 쏟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품어주는 자, 풀어주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품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까요? 주옵소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오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고 통화주고 풀어주고 욕사하는 자가 두고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처며 하나님 제가 쓰임 받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겠습니다. 살려주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同样的。 공연의... 만난 예수님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세상은 죽이려는 영어로 가득 차갑니다 비난과 종죄와 비판이 난무한 세상이고 우리 또한 사람을 판단하고 종죄하고 죽이려는 마귀의 역사에 속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제가 살려주고 품어주고 풀어주고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해초리로 도구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겠습니다 살려주는 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동료매 주옵시고 십자가의 강한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그 선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것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와 여러 흥금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